안녕하세요 내부다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 이제 유튜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웃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 채빈이가 첫 번째 미니 콘서트 프리지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공지를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제가 다이가 아닌. 이채빈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그리고 음반 활동을 계속 해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이름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들께서 더더욱 제 이름을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덜 어색할 것 같거든요 <웃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다독이분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팬미팅도 좀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소통도 하고 그런 만남을 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요즘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너무 아쉽지만 스트리밍으로라도 소통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미니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이번 저의 콘서트 스트리밍 12월 24일 목요일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7시에 네버다이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콘서트를 진행하면 여러분 재미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포인트 아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저한테 궁금했던 질문들. 뭐 밥은 먹었냐?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 잘 버티고 있냐? 뭐 요런 거기다가 아주 쓰잘데기 없는 그 TMI 질문까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세하게 대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두 번째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 사연도 직접 읽어드리고 또 직접 노래도 불러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아주 그냥 좋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시간 계획을 해봤고요. 또 여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준비한 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뽑히신 분들 혹은 콘서트 당일날 댓글 열심히 달아가지고 막대보다이 이렇게 뭐 엄청 열띤 응원 많이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꼭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 번째 미니 콘서트 프리지데이 우리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 그날 봐요. 안녕.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